자 이번에는 제자리 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. 제자리 턴은 탑 포즈를 하신 다음에 그 자리에서 어떤 스텝도 옮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, 제자리에서 도는 턴을 말합니다. 이 자리에서 바로 턴 해서 출발하는 자세를 말해요. 이 자리에서 바로 턴 해서 출발하는 자세를 말합니다. 자, 캐주얼 포즈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게요. 캐주얼 포즈를 잡으시고, 여기에서 어떤 스텝도 옮기지 않은 채 몸을 틀어서 출발하는 겁니다. 그때, 앞꿈치에 힘을 줘서 살짝 뒤꿈치를 들어주시고요. 무게중심을 돌리면서 이쪽 발, 몸이 뒤쪽으로 할수 있게 내 중심을 옮겨주시고요. 요발. 요발을 갈 방향으로 움직여주시고 몸을 돌려주십니다. 그리고 출발. 해주시면 되고요.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예요. 포즈발이 어느 쪽에 있든 제자리에서 돌려서 출발. 제 뒤꿈치가 들리는 순간을 잘 봐주세요. 이렇게 놓고 출발. 이렇게 돌려서 출발.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앞꿈치 살짝 들고 돌려서 무게 중심 이쪽으로 놓고 발 옮기고 출발 해주시면 돼요. 자, 이 상태에서 앞꿈치에 힘 줘서 살짝 돌려주시고 무게 중심 옮기고 뒤발 옮기고 출발 해주시면 돼요. 자, 제자리 턴 연속 동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제자리턴 설명이 끝났습니다. 제자리턴은 어떤 방향으로든 몸을 틀어서 제자리에서 틀어서 출발, 출발 해주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. 시 어떤 한 방향으로 돈다고 꼭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. 포즈발과 관계없이 포즈발을 옮겨서 돌린다고 생각해주시면 더 편하겠죠? 자, 여기서 뒤꿈치 살짝 들어서 무게중심을 바꿔주시는 거를 연습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몸을 돌리실 수 있습니다. 기본 포즈에서도 마찬가지겠죠? 틀어서 기본 포즈에서도 틀어서 출발하실 수 있습니다. 11자에서도 쉽게 돌수 있겠죠? 네, 이렇게 제자리턴에 대해서 설명 위하 겠습니다. 감사 합니다.